아웃솔은요,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해요. 강성도 있고 보면 어느 정도 강성도 있고 여기에 그 예전에 유행하던 무슨 플렉스 존 같은 것들 그런 식으로 축 만들어졌고 2011년, 12년, 2003년에 이 어, 어, 자유고가 회사가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제품 이 제품은 2011년과 12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보면 뭐 이렇게 지금 사이드 쪽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 아웃솔. 이런 것도 꽤나 인상적이고, 뭐, 쉼크 강성 같은 거 되게 강하게 되어 있고, 어, 여기에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, 이렇게 조금 더 이제 포인트를 주고 뭐 이런 거, 이런, 이런 부분도 튀어 올라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다. 얘기할 수 있고, 그, 요거 때문에 제가 잠깐 해외, 저기, 리뷰들 리뷰 보면, 그, 뭐지? 음, 좀 타이트하다, 이게. 아마, 발볼좀 좁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. 뭐 이런 거는 나이키 제품들 조금 흉내낸 기분이 들죠. 아무래도.